비상 비상 이번에 영업 손실 났다 이러다 관리회사 지정된다고 우리 실적 잘 내서 신규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못 받잖아 비자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니까야 얼른 꾸며 꾸며 분으로 예쁘게 화장하듯 영업 손실 숨기고 꾸며 회계당부를 조작하자 즉 다같이 힘 모아 분식 회계하자 분식 회계하자 랄랄라 첫번째 수법. 제품 팔았다고 빵 까고 잊지도 않은 가방매출을 만들자 하지만 그러면 받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해? 아직 못 받았다고 하자 외상매출로 끊으면 되지 그래 그러자 외상매출 증가, 매출 상승, 적자개선 두번째 수법 잊지도 않은 재고자산을 만들자 왜냐? 연말에 남은 재고자산은 원가에서 차감되거든 재고자산 가치를 뻥튀겨서 원가를 줄이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좋아좋아 굿 굿. 매출 원가 절감, 매출 총이 상승, 적자개선 세 번째 수법 받지 못하게 된 외상 매출을 숨기자 이번에 지금 능력 없다고 판단된 그 회사 외상값 말이야 그거 우리 자산에서 까야 하는데 그냥 반만 까자 어차피 그거 우리가 추정하는 거니까 좋아 좋아 굿굿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비용 감소 적자개선 후 이번 연도는 한숨좀 돌렸다 와, 와.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대표적인 소법도 이제 잘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도 힘들면 그냥 분식회계 해. 그럼 안녕. 안녕 안녕은 무슨 고임분식 차별. 금액 50억 원 이상 무조건 처벌. 기간이 3년이 넘거나 부회계 관리제도. 착관 회사.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경우 중 가중 처벌. 응, 우리 결국 상장폐지. 바이바이. 잘 봤지? 분식회계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하지만 슬프게도 위수법들 정도는 훨씬 복잡해진 부식회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 날로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부식회계숙법 개인이 조금이라도 의심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그건 전문 회계사들도 간별해내기 쉽지 않다고 개인이 어쩌라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현금흐름표도 함께 보는 법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룰루룰